Es que p a <risa> Pokerson es t a e n o Entonces, yo creo que e r un h u m o s que se ha hecho. e r un h u m o Hayato, es un h u m o Hol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El día de hoy les vamos a mostrar lo que comemos en un día. Hayato, el chef, nos va a mostrar algunas recetas coreanas y japonesas que él se sabe. 야 티토, 키드하고 있어 오늘 비디오? 에 네? 아니 사실 우리가 엄청 그냥 대단한 음식을 그냥 항상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응, 엄청 별거 아닌 걸 그냥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콘텐츠를 해도 될지 모르겠어. 아니야, 괜찮아. <웃음> 우리가 해도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 이런 비디오도 해. 사실 근데 우리 팬들 음식 좋아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음, 아직. <웃음> 그냥 뭔가 요리 만드는 비디오, 포는 거 나도. <웃음> 팀 몰라. 마지막엔 뭐. 씨. 우리는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기대하지 말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Buenos días. Hoy voy a preparar unas tostadas de pizza y vamos a ocupar pan, esta es salsa de tomate o salsa para pasta, también jamón y queso. Es muy fácil de prepararse y tardas como 5 minutos. Lo primero que vamos a hacer es tomar nuestro pan Yo voy a hacer dos, uno para mí y uno para Hayato Voy a utilizar de estos quesos amarillos que son normalitos Pero si ustedes le quieren poner un queso más pipiris nice, pues adelante Y por último el jamón Ya quedaron listos, así que lo siguiente es meterlos al hornito Y en las mañanas no nos puede faltar el cafecito y estamos tomando últimamente este de Nescafé Gold Son sobrecitos así y nada más le agregamos agua caliente y queda listo, super rápido y sabe muy rico ¡Listo! Ayatito se levantó como niño chiquito, haciendo berrinchitos y dice que... No, no, no, checa mañana. Que tiene mucha hambre, parece bebé hoy. ¿Cómo se dice? ¿Cómo i e n se anda? Huele rico. Huele rico. Mm, huele rico. Huele rico. <risa> y ya salieron los panecitos. Qué rico. Yay. y t a t á Yay. Este va a ser nuestro desayuno el día de hoy. ¡Salud! ¡Salud! 오이 아. <웃음> 어, 필요했어. <웃음> 일본에서 보통 사람들은 미소 수피랑밥 먹어. 근데 <웃음> 하야또 나랑 결혼했으니까 보통 아침에 빵이랑 커피 먹어. <웃음> <와우>. <웃음> 오늘 점심은 중국 요리랑 한국 요리 믹스 네네 네. 좋아 네 보통 일본에서는 점심 때 충분 열이 먹는 분이 많아요 라면, 볶음밥, 겨자 뭔가 그런 것들 현재 우리는 전을 만들어요 필요한 것은 아, 플라워 데이트 스타트 무추 치킨 스토 파우더 새사미 오일 포키 또 김치 조금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넣을게요 제로 나왔어요. 이거 이거를 이제 거기서 구우면 됩니다. 한국요리에는 새삼이 오일 꼭 필수. <목소리> 냄새 너무 좋아. <목소리> 비주얼 어때요? 맛있어 보이죠? 난여게할수 있을까? 가모아에스 o n n 라 세르, 라 세르. 딴딴 딴딴. 한거아요 네, 네. 엄청 하이팅 원! 와우! 와 잘했어. 잘했 Oigan chicos, Ihayato es buenísimo cocinando y yo soy buenísima en lavar los trastes La verdad no soy muy buena cocinando, solo sé hacer cosas muy sencillas como vieron en la mañana Así que el que cocina más en la casa es él Pero a mí me encanta lavar los trastes por algún extraño motivo, así que yo soy muy buena lavando trastes Otra n o es u e o voy a hacer la e o k a Ok Tengo un m í 이번에는 좀 심플한 거 만들 거예요. 그냥 간장으로만. 야채 같은 거는 좋아하는 거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 저번에 닭고 만들 때 남은 고기랑 양파랑 오늘 아침에 타냐고 만들 만들어 줄 텐. Es <놀람> el <놀람> arroz frito, chicos. El arroz frito chino se come mucho aquí en Asia, no nada más en China, también en Japón y Corea lo consumen mucho. Y normalmente se le pone lo que sea que tengas en el refri. l u g o h u e v o ¿Huevo? Huevo. Huevo. Huevo. 소스 만들게요. 이거 진짜 좋은데 만들어 보았어. 가리다 근데 진짜 센카포다 너무 무쳐나서. 잘 가는데 잘 진짜 근데... 한독 식당네. 어, 아, 진짜. 그리고 vamos a tomar t e siempre tomamos t e en nuestras comidas. b u e provecho. 벤 프로베초.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그렇잖아. 그냥 한국 같다. 예, 네? 그냥 와우. 식당에서 나온 거야. 음. 내가 배가 너무 아픈 날이 있었어요. 배보다는 약간 위가 아파서 내가 2시부터 일 가는 날이 있는데 생각보다 바빠요. 아침에 근데 한 시쯤에는 이제 집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점심 먹을 시간 없는 거예요. 사실 뭔가 3시쯤부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애 소리 계속 나고 근데 나는 잠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 아니, 아는못나못 먹는 뭐, 뭐거 그냥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일곱시 반이나 여덟시 전에? 그냥 먹었는데, 엄청 배가, 상태에서 엄청 많이 먹어서, 음. 그리고 빨리빨리 빨리 먹었고. 음. 그래서, 그한 시간 후, 부터 배가 너무 조금 이상한 거야, 뭔가 음. 조금 불편하고. 근때 음. 처음에 배웠어. 그냥, 음식은, 제시간에 먹어야 된다는 거나 음. 원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서, 계속 얘기하었있 e <놀람> s 하야 s 회사 s y 도잘 먹어 오케이? 좋은 시간 e 먹어? 오케이? o Okay, the 소 a 이 d s are a 니 w a 디오 s 고 we can't go. Okay, so, okay, so, okay, s 안 o k 안 y 아 나는 k a y so, okay, so, okay, so, okay, so, okay, so, so, a s s 내 저녁 만들어야 되니까 베나스 노트. 오케이. 노트스가 밤이 아니에요? 네. 그렇지. 베나스 노체스. 근데 뭘 만들 거야? 저녁은 가쿠니 아, 그래. 가쿠니 만들게요, 다니야 근데 보통 가쿠니를 잘 만들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진짜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저는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모두 그렇죠. 모두 엄마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안, 안 걸리는 방법으로 만들게요. 필요한 거는, 돼지코키, 라디쉬, 계란, 다른 점이요들. 팝솥에다 넣고, 그냥 스위치 엉응 하면 끝. 다음에 양념 만들게요 소이소스 그리고 요리수 슈거 생강